of Europe is still free, so. neutral, and we love ah, yes. 99% o our guests. <laughs> <laughs> so you can see On camera, behalf, you know. I'm oh, Eric yeah. l o w e r I'm uh, still uh, the owner of the p l a t but my kids, that's up that's that's they're <laughs> up there. They're <laughs> running the yeah, place. Yeah, yeah, yeah, Come, you drink And, mm -hmm. I really mean that, from the bottom of my heart, this is Garmin, the Younger g o t e r By the way, 100% made in Switzerland. Okay. <laughs> <laughs> no, I really want to thank you that you came all the way. Where did you come from? Now, the It's picture lovely, of the yeah. year. This is Eric, the best the photograph in town, it's very expensive, but it's very good. <laughs> so he will take the picture, he will put it in Facebook. One, two, three! 스위스 빵, 스위스 치즈, 스위스 햅 이런 걸로 먹으면 완전 스위스 전통식이에요 여러분 막 20유로 30유로씩 내고 그게 가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 현지인들이 이렇게 추천했어요 스위스 전통 음식 스위스 치즈 이거 진짜 맛있어요 마트에서 산 건데 이렇게 다 사는데 9프랑 정도 들었어요 여기 지금 이거 타고 한 1000m 정도 올라왔어요 죽을 것같아아 힘들어 제가 좀 전에 여기서 물을 받았잖아요 스위스에서는 못 먹는 물은 못 먹는다고 적어놔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못 먹는 물이라고 안 적혀있거든요 그러면 다 마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애지간한 수돗물 그리고 이런 물들을 다 마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스위스에서 못 마시는 물을 찾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웃음> 여기다가 못 마시는 물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냥 아무거나 마셔도 되니까 이런 거 있으면 은 스위스에서는 무조건 받아서 드세요 왜냐면 이게 막 에비앙 이런 거 사는 것보다 훨씬 깨끗하고 훨씬 괜찮대요 수질이 그러니까 스위스에서 파는 생수가 이런 물 받아가지고 6개월 동안 어디 창고에 저장해놨다가 파는 거고 저희가 지금 여기서 마시면 은 바로 그냥 완전 깔끔한 물을 마시는 거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마셔도 돼요 이거 호스 직원이 완전 강조하면서 알려져가지고 여기서도 강조하겠습니다 짜잔 이걸 타고 이 길로 쭉 올라왔습니다 저강 강 주변이 원래 제가 있던 곳이고 죽는 줄 알았어요 오는데 다시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길이 너무 무서워요. <웃음> 너무 무서워. 이게 픽시라서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이게 발이 안 멈추니까. 얼굴이 많이 바뀐 것 같다 어쩐지. Did you recover from your hike? Yep. Yeah. Are you ready for something else exciting? h <laughs> <laughs> Do you want to go, go paragliding? <laughs> I'm, not, I'm not gonna die, but yeah, I like it. You should, it's mm. gonna be fun. Mm -hmm. Thank you, really. It's, it was an amazing surprise. You should always come back. Uh-huh. <laughs> <laughs> I think you fit really good by b a l m a s I don't know. Who know? Someday I will work here. <laughs> yes. No, uh, someday you'll have a house here and mm -hmm. you work in Italy and you make the best cars. <laughs> Obama's car. Mhm. Mm Obama's car, yeah. Yes, right. that would be cool. Mm -hmm. I will do that. Yes. So. We'll be waiting for you right here. Oh. <laughs> Thank you. <laughs> Jetzt machen wir Vorbereitung. Ich spreche auf Deutsch, weil die Koreaner das versteht. Und ich bin zu schüchtern. Ich bin zu schüchtern dafür. 맛있어, <놀람> 지원아. <놀람> <놀람> <놀람> <놀람> 와 대박 진짜 대박 와, 이렇게 좋은 거 처음 타봤어요 대박 진짜 아,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여기서 제가 스위스를 여러 번 왔는데 스위스에서 이렇게 저 이런 거 타본 건 처음이거든요 그 파라글라이딩 와 아, 진짜 대박인 것 같아 비싸긴 한데 무조건 꼭 한번 타봐야 될 코스 그리고 랜딩할 때 조금 무서운데 랜딩하고 나서는 근데 랜딩할 때도 별로 안 무서워요 그냥 약간 끌리는 느낌 있을 때더 그냥 막 아야 죽자 하고 다니면 은 아무런 문제도 없고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꼭 타보세요 여러분 진짜 대박 어, 하이킹하다가 집에 가는 길에 엘사가 그렸어요 근데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왔는데 자기네가 옛날에 발머스에서 만났대요 아주 옛날에 그래서 자기들 손녀 손주도 있고 그런데 같이 만나서 이제 다시 인텔라켄에 와서 발머스에 잠시 놀러왔대요 그니까 러 발머스에 방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와 진짜 대박이다 그런 그런 사랑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가끔 드네요 보면서 진짜 그래서 저도 에스한테 그렇게 얘기한 게 너도 그렇게 꼭 되길 바래 이러니까 아 어, 그렇게 될 거야 이러면서참 재밌는 거같아 여기 여행하다가 보면 이렇게 재밌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이렇게 반려자도 만나게 된다는 게참 그래서 여행 가서 굳이 한국인들이 약간 좀 그런 게 여행 가서 막 한국인들끼리 동행자 찾으시고 막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좀 많은 사람들 만나보면 어떨까 싶어요 굳이 한국인이 아니더라도 한국인 한국에서 많이 볼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허설 안에서 아무나 있으면 얘기하고 말 걸고 그러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